약 본의 이 게임 나 지금. 몸부터 풀어볼까, 이러네. 그래, 지금 경력 있는 신입이야. 됐다! 가자! 남빛 최석장. 너무 일찍 망해버린. 채굴장의 최고. 채굴. 벌써 그냥 막 새로운 거 쏟아지려는 분위기? 용아미는 하나 정도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일단 잡을 수 있는 대로 잡아봐 그러면 이제 돌멩이 둘이면 되거든? 일곱 마리씩 하기로 했잖아요 어 요렇게 딱 하고 어! 양파! 잠시만 이거 양파가 있으면 양파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빨리 갔다 와야겠다 어? 길 아닌데요? 아맵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일단 저거부터 열고 오늘은 그러면은 저 파란색 고로도 열면 되겠다. 와우. 두 번째 지역. 아 이거 양파가 너무 아쉬운데 나 지금? 가만 있어봐. 아 미안한데 분홍색 플로트 버려봐. 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나오면 돼. 아이씨. 아 근데 이건 가져가야되는데 돌멩이 슬라임 비우고 양파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폭발 슬라임 두마리를 구해서 가야겠다 몇개나 모았니 얘들아 미안한데 오 10개 넘은거 처음이었던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돌멩이 플로트 쏟아질 예정이거든요 지금부터 근데 돌멩이 플로트가 우리 어떤 산업의 근간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돌멩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분홍 슬라임에 비해 두배두 두 배인데 어쨌든 당근만 먹고 살수 있는 애야 근데 경제적으로 가려면 사실 야광이랑 폭발이를 합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양파 쪽을 빠르게 자라게끔 아 근데 막상 그렇게 식량이 모자란 느낌이 아니야 저 아래쪽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슬라임 가들 높은 벽될수 있는 한 폭발 돌멩이까지 좀 빠른 시간내에 가야 될것 같아 어 약간 오늘 2회차 만에 편안한 상황까지 갈것 같은데 느낌이 요거 한번 해보자 빅터 험프리즈. 아, 저각달기를 구하긴 구해야 되나? 아, 아니다. 오히려 각달기를 주는 거네. 500원이랑. 근데 물 슬라임 내가 본 적이 없는데요. 다섯 마리, 열한 마리, 물한 마리? 일단 기억은 해 놓을게. 다섯 마리 끝이요? 7마리, 8 아. 아홉, 10, 11, 12, 13.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자, 이렇게 되면 더 진행. 아 너도 채소였지 일단 먹인다 저거 넘어가야지 왠지 물 나오지 싶은데 13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게 아니.. 저거 뭐야? 아 저거 방사능이구나 아물물물물물물 물, 물, 물, 물. 나이스 8분이나 남았어? 대박 와우 여기도 그러면은 비옥한 토양 저기 비옥 스지 여기 벌써 어? 비옥한 토양에 스프링클러까지 하면 4배야? 그러면못 참지 일단 여기부터 4배 만들어야겠지 이거 근데 농사가 지금 왜 갑자기 급해졌냐면은 고르도 터트려야 되니까 암석고르도 맞지 와 방사능 71원 이거 맞아 나이스! 비옥토의 스프링클러까지 한 거가 농장은지가 3개 근데 느리더라도 각달기 하나 그러면 마련을 해놔야겠다 음 15개로는 당연히 안 되겠지 왠지 양파 괜히 키운 느낌 이거 하트비트 키웠어야 될것 같은데 하트비트 아 이거 하피디 키웠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방사능이들은 뭘 먹는지 잠깐 들여다보고 올까? 나는 우리 사능이들이 과일 먹었으면 좋겠네 지금 각달기 맛있게 키우고 있는데? 얘야, 뭐 먹니? 채소 먹니? 그러면은, 너도 우리의 친구가 될 됐을... 수. 어! 잠깐만, 이거는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농장은 싹다 하트비트로 바꿀 거예요. 어! 좋은 거다. 와! 물들 바뀌었어, 연꽃님! 아, 이러면 안 키울 수가 없잖아, 이거. 여러분 지금 완전히 암석 슬라임 위주의 경제 구조가 딱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게임이 너무 편해져 버렸지 이거 이렇게 다 주고나서 하트비트로 다 갈아엎는 거야 아 100원, 100원이 들어가네 어? 안 돼! 아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왜 그런 왜왜 왜? 우와 방사능 미쳤구나 71호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냥냥 냥. 너네 둘다 채소란 말이야 마침 자랐어 마침 자랐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완전 완벽한 시너지가 그렇지 먹어 먹어 얘들아 마음껏 먹어 우와! 자 그러면 이제 고르도 터트리러 갈까요? 파란색 고르도 됐다 호우. 어? 이거 맵이다 가볼까? 과감하게? 어드메요? 이 어디요? 아니 이런 미친 아, 어, 아, 아 다시 돌아가면 되는구나 아 같이인 줄 알았네 아, 이... 우와. 미쳤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오네요 여러분 80개 한꺼번에 판매하는 이 순간이 아직 떨어졌으면 안돼 올랐어요 되... 오... 오히려 72원 우와! 아이고 제트팩, 대시부츠, 파워코어까지. 그리고 아까 내가 못 나온 곳이 이 동굴이었던 건가? 열어보자. 맞아 여기? 아까 여기가 막혀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바다 소리. 아아 아 맞다. 아 다행이다. 나 이제 안 나가도 돈 벌리나? 여러분 이거 나중에 플로트 자동으로 주워서 자동으로 팔아주는 그런 드론도 나와요 이 시리즈에서는 완전히 육아에서 해방되는 때가 와그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될듯오사능이들 많이 나왔네 사능이는 솔직히 좀 욕심이 나 왜냐면 렌처투할때 여러분 70원짜리 못 받잖아 그러니까 70원이 앞만 떨어져도 뭐 30원 되겠나? 싶은 생각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고르도다 어? 근데 얘가 또 있네? 그러 보니까? 근데 너는 기다려 우리 지금 하트비트 공급량 거의 폭발 수준 직전이라 여기 음악 왜 이렇게 좋아? 야 뭔가 막 진짜 탐험하는 느낌을 주는 아 이게 이제 열렸구나 저것도 아까 집에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여기가 뭐가 다른데인가? 지금 내가 뭘 헷갈리고 있는 건가 지금? 본데가.. 어머야! 새로운 맵? 우와 이런 공간이 있어? 여기 100% 크리스탈 어! 와 방사능 빛나는! 이 슬라임들을 다 모으고 싶게 만들어 놨... 아니 여기도 크리스탈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집에 잠깐 들러서? 어? 아 뭐야? 원웨이야? 아 이러면 좀 곤란... 어? 또 맵이야? 바로 들어가보기? 우와, 뭐야, 여기. 이런 공간이. 아, 여기 100%. 크리스탈 100%다, 여기는. 그렇지. 아, 달달하구만. 어, 저거. 설마. 크리스탈 아이들 루비 된 거야? 개 예뻐. 와, 대박. 오늘의 진도는 수정사능이까지. 여기다가 할건데요 일단 넣어 는 놓자고 알아서 합성 좀 하고 있어봐 금방 올게 예? 아니 이게 말이.. 아니 후려쳐도 이게 말이 돼 아니 암만 후려치기를 당해도 이건 좀 너무 후려치는게 아닌.. 와 근데 그래도 3000원 금방 벌리는거봐 확장력 어마어마한데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39원? 나쁘지 않아? 왠지 알아요? 지금 이제 방사능이 두배로 쏟아질 거거든 왜냐면 사능이 한번 더 합성시켰거든 지금 저쪽에 그러면 39원? 곱한 80원이야 그대로